오늘부터 턱걸이뿐만 아니라 언덕 뛰기, 산뛰기 병행한다.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지 마라. 이미 살면서 그것보다 네 몸에 훨씬 해로운 거 충분히 많이 했다. 고양이와 나와의 관계는 그냥 친구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기, 우리 애기 이쁘다 이런 건 없다. 서로 장난치고 낄낄거리는 그냥 친한 친구다. 이거 니네 머리 좀 잘라라. 밥 먹자. <목소리> 아, 아, 아, 아, 진짜... 밥 먹으러 가자. 앞장서. 앞장서. 빨리 가. 빨리 가. 빨리 가. 가자, 아. 가자, 가자, 가자. 안 좋아서 한 목자 반 목자 반 목자 반오 소리 소리 소리 밥을 야좀 나올래 내 자리다 나온다 나오라고나오라고나오라고나오라고나오라고 야야야 나오라고. 나오라고. 나오라고. 어. 나와 나와 야 이제 밖으로 좀 갖고 아, 야 밥거릇 좀 밥거릇 좀 갖고 밥거릇 좀 죽게 죽게 죽게 아, 야 나와 밥 먹자 밥 먹자 아... 야밥 먹자 밥 먹자 아... 야 너희 좀 이거 같이